가카형님이시네 c a 좋았어. 쪽으로 오세요. 자, 찍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 다 같이 화이팅 하나, 파이팅. 둘, 셋, 화이팅 V V, v. v. v. 네. 어, 뭐 둘, 이거 또또하고 싶은 거또 뭐, 네. 네. 됐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같이 찍어야지 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네, 하나, 나 가방을 아 따로 만들었죠? 예. 아, 이건 공부상자고. 다 하나 더 나왔는데. 하나 더 나왔다고? 네, 하나 더 나왔어요. 찰리는데 하나 더 네, 나왔대. 씹네요. 다리? 다리? 어. 아이, 나도 아니, 아, 나도 찍어봤다. 아니, 에어 에어로가. 예쁘다. 가 에어로가. 에로가에가에가에어로로가다가 아 미국으로? 미국? 네. 아메리칸 스이네이가 아. 화도 저기 가라는요 배경으로. 배경. <웃음> <웃음> <또 같은>, <웃음> 또 똑같은 자세 그냥 같은 자세, 자세? 네. 나, 라운드로 일자로 그냥 아 이렇게 멀리 가서 안수수수수 얼굴 안 나오도 되잖아요. 안 나와도 나와도 그냥. 남산 거 보세요 얼굴 안 나오잖아요. 반달 반달 보아이거 언제 이 지금 다 이해가 안 가고 있어 나들. 이부터 돌아야지 더 들어. 오고 이게 하트야. 아쪽으로쪽으로 아, 아니 여기 없나보세요 없는데 원인데 써야. 하트가. 아니, 아, 이게, 이게 안 돼. 아, 이게 아니잖아. 말 키를 못알아들어 지금. 이말를못 알아들어. 여기서 이렇게 해지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일로 오 셔야 돼. 반대 하트로. 반대 하트로 반대.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반대 하트네 그러 아, 막 반대 하트. 로 그러면 사진 지금 이게 나와요? 안나오데저 위에서 찍어야지. 여기좀안주면안 <웃음> 아 돼요? <웃음> 아니 아, 아니, <목> 로 여기를 원 포인트 그러니까 잡고 그렇지, 이렇게 다시이렇 이렇게 다시다아 어떻게 잡는 거돌천남 형님, 는 이렇게 다음에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정 정나면은 여기 젊은 친구들은 아마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알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 네, 약간 뒷쪽 로고예좀 네. 아, 네. 네, 앞으로 좀, 좀, 하나 나가 됐나요? 이렇게. 네. 네. 나와요? 모양 나와요? 네. 하트 안 같은데? 안 같은데? 원이야 원 <웃음> 아니 대장님 지금 우리 한룽이으는니까죠하이잖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어. 나와요? 한짜이면 네. 되겠어요? 뭘 그렇게 몰라 니 하지 폰 나게 뭐보 어,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라운 거는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는 놀라거라는 나가밥 니가 데을 먹었어, 니가 밥을 먹었어, 니가 밥을 먹었어, 니가 밥을 가 밥을 가을가어 니가 밥을 가 밥을 먹었어, 굉장히 엄청 빨리 수비해줘요 아니 거기 좋다고 가도 거기 가를 여기 갔는데 아니 가면 하세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고 고마워 연야 <웃음> <웃음> 내가 사진 <웃음> 좀 많이 간다. <웃음> <웃음> 아, 뭐좀 아시는 분이네 아. 근데 그 파워에이드는 좀 뺀다 <웃음> 아, 괜찮아요 파워에이드는 좀 하나, 둘, 셋 아, 지, 고맙습니다 <웃음> 똑같 저희도 국민이 되겠어 엄청 많 그게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쌀때 미리 신청해야 하 기업이 다 봐주시면 그러니까요 들어오세요 어떻게 찍는 거죠? 이렇게 세개입다가 하나 좀 넣었어요 하나 둘셋 <웃음> <웃음> 다시, 요으 아 아니, 가만히 좀찍면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잘안 나오어서. 하나, 둘, 셋. 아야, 지마 입니다. 저는 푸씨마 찍으려고. 차로 들어와어야 되는데 제가 몇 분을 도하고도있한 온천 많로다려고 하는데, 아, 이거 맞지? 지 이거 맞지? 비슷하네. 비슷하네. 비슷 내가 꼴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두분 아, 뒤에 두분 아, 아니야, 지금 열두 명이니까 세명뒤 있지 하나 열두 명, 두 명이면 두 분은 이제 아, 연희하고 파랭이니달려 네. 되겠다고 쫓아가는데 어, 아직 봐나어 빨리 <웃음> 아, <맞아. 웃음> 왔으니까 출발! 어이, 왔으니까 출발! <웃음> 근데, 어디 무리는 데라도 가야지. <웃음> <웃음> 어디 있어요? 점프 중 어디 있어요? 덕후를 좋아하다 보면. moments later. 해 주시면은 예. 마무리 예 예. 그래서 자주 공연서로 봅시다. 예 예. 좋았습니다. 예. 아 진짜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 아, 둘. 셋. 자기 안 한다고 위아주 막.